오늘 그런 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마라탕 먹고 잤더니 목이 진짜 밤새 너무 말라가지고 한세 번은 끈것 같아요. 오늘 아침으로는 어제 만들어 놓은 마녀스프 먹을 거예요. 건강한 아침. 아이고 늦었네 근데 빨리 먹어야겠다. 어제 토마토랑 양배추랑 이것저것 야채하고 닭가슴살 넣고 끓인 거거든요. 어제 끓였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는 전자렌지에 데펴가지고 먹을 거예요 감자도 조금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늦었으니까 이거 뭐 빨리 먹고 가야겠어요 엘베로 추라고 갑시다 음, 디카페인 카페라떼 사가지고 사무실 갔는데 여권사진 치고는 잘 나온 것 같은데 약간 흑백이라서 유령같다 저는 집에 와서 간단하게 밥 먹고 이제 영상편집을 해보려고 해요 어제 어제 맞나? 어제 영상 올리고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한 50개 정도 축하 댓글이 달려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댓글에 대댓글 열심히 답글을 달고 나서 다음 영상을 빨리 편집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사실 영상이 굉장히 많이 밀려있어서 지금 임신 피검사 1차 통과한 영상을 어제 올렸는데 사실 지금 임신 12주나 <웃음> 되어버려가지고 <웃음>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임신 2차 피검 통과하고 5주차부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영상을 제대로 못 찍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 찍어놓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분류를 한 다음에 편집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그대로 들어서 니콘에 터치해 주세요. 중심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발꿈치를 꾹 눌러주세요. 오. 발도 오늘의 아침. 야채 스프를 어제보다 더 많이 떴고 탈 삶은 달걀 두개더 추가했습니다 어제 야채 스프만 먹고 출근했더니 좀 배고프더라고요.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감옥 진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나왔습니다. 부터 추가하면 처음불받아 와... 그말이 아, 저는 오늘도 뭐 혼자 공항에서 온줄는데 나와 계셔가지고 Morning. 오늘은 갑자기 영화 식도로 날씨가 뚝 떨어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롱패딩에 목도리에 이렇게 장갑까지 챙겼습니다. 어저께 남편 차를 타고 와서 제가 차가 없거든요. 하필 이날 대중교통을 타야 돼서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처음은 설레이지 널 보러 가는 길도 마치 꾸는 위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다가 나 이렇게 내가 그 바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참 바보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콩까지가스연행 커피를 들고 햇볕 아래에서 날 기다리다 내 마음이 녹은 것 같아 Let's go out in the 리듬 yeah. yeah. 오늘은 아침부터 임신 축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의 아주 아주 오랜 인연인 동생으로부터 스테이크 네. 음, 이렇게 먹기 좋게 허브 솔트랑 이즈니 버터랑 다 들어있고 아주 깔끔하게 와 마블링마 오늘 저녁은 이 녀석을 먹어야겠습니다 요즘 부쩍 숨이 더 차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임신하면 숨이 가빠진다더니 그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 지금 영하 8도네요 근데 오늘은 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패딩을 안 입고 코트를 입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전 지금 집에 도착했는데 제가 엄청 기다리던 택배가 와서 택배부터 빨리 뜯어보려고요 열어봅시다 아 오늘 회사에 있을 때 약간 갈색혈이 비쳐가지고 기분이 조금 안 좋았는데 퇴근하면서 좋아졌어요 짠 이것은 마이크인데요 카메라에 연결해서 쓸수 있는 마이크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가 조금 좀 크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얘를 주문해봤습니다 와 이렇게 작다고? 대박이다 지향성 마이크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앞에도 마이크가 뚫려 있고 뒤에도 뚫려 있어요 앞에서 하는 말도 들리고 뒤에서 하는 말도 들려서 제가 찍을 때도 좋고 저를 찍기에도 좋은 그런 마이크일 것 같아서 주문을 해봤고요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메인 카메라인데요 이 제품명은 ZV-E10입니다 이 미러리스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연결을 하면 이 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마이크가 된다는 거거든요? 해볼게요 배터리도 없이 그냥 여기 꽂았다고 이렇게 마이크 연결이 된다니 진짜 신세계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어요 지금 마이크가 수음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이렇게 가까이서 말하는 거랑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찍을 때랑 반대쪽을 찍을때도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저는 지금 병원에 갑니다 어제 갈색 혈이 좀 피비침이 있어가지고 약간 걱정이 돼서 후딱 갔다 오려고요 어저께 오전에 약간 갈색혈이 피비침이 있었는데 뭐 많진 않았어요. 한 손가락 하나 크기 정도? 많진 않았는데 제가 요즘에 배가 묵직하게 자꾸 아픈 것 같아가지고 겸사겸사 가봅니다. 뭐별 문제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병원 진료를 마치고 왔는데 저는 진짜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너무 자만했나? <웃음> 자궁에 피고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산 방지 주사 맞았고 일주일 동안은 무리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는 다녀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또 피가 나면 은 회사도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어제 피가 조금 나고 오늘은 멈췄는데 아, 불안하네요. 왠지... 다음 주에 강릉 여행 가기로 했었는데, 일단은 취소가 환불이 안 되는 호텔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환불 그 수수료 면제 신청해놓고, 그 사유 보내놓고, 지금 KTX 차편은 일단은 다 취소를 해놨어요. 착잡하네요. 그리고 이 순간에도 계속 배가 땡겨가지고 묵직하게 약간 걱정이 돼요. 애기는... 그 사이에 또 키가 컸더라고요. 한 6cm 이상으로 금세 일주일 사이에 또한 1cm 정도 큰것 같고 심장도 잘 뛰고 있었어요. 아무튼 걱정이 되네요. 제가 일주일 사이에 뭔가 무리를 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집에 와서 쉬어야겠어요. 누워있어야겠습니다. 병원 갔다 와서 약간 슬펐는데 기쁜 소식이 도착해 있었어요 택배가 없어요. 아마존에서 시켰고요. 열흘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음. 짜잔! 어그 슬리퍼를 샀습니다. 이렇게 크록스처럼 발볼이 넓지가 않아가지고 완전 딱 맞고 좋네요. 저는 발이 약간 칼발이어가지고 크록스 신으면 은 이쪽 발 양옆이 너무 남거든요. 그래서 불편한데 얘는 저의 길고 얇은 발에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요새 어그 슬리퍼 많이 신으시던데 그털막 밖으로 나와있는 그 디자인보다는 전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얘를 샀습니다. 발바닥이 이 굽에 신축성이 전혀 없어가지고 약간 딱딱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가볍고 괜찮네요. 무엇보다 매우 귀엽습니다. 어쩜 그렇게 침착하지? 아니? 네? 응? 어쩜 그렇게 침착하냐고 죽겠어 <웃음> 나 어? 지금 멘탈이.. 멘탈이 붕괴됐는데 말이야 난 지금 나랑 침착해서는 정신 차리고 밥을 먹여야 될거 아니야 근데 밥차리는게 이렇게 느려요? 뭐. <웃음> <웃음> 아 웃으니까 <웃는다> 배 아파 <웃음> 당일 접수되는지 8시 반에 확인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빵을 먹으려고 1층에 내려왔어요 얘는 루이보스 티. t 차로 저까지 파인애플. <웃음> 어렵긴 한데. 뭐지. 내는 것도 아니었잖아. 이제. <웃음>